이제 포항은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미분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아파트가 3억4천으로 하향했는데도 전세가 지금 대부분 4억대에 4억, 4억 중후반대까지 전세로 대부분 깡통전세했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장성 푸르즈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500세대로 상당히 많은 세대수고 2020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거의 신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위치는 장성동 162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30층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2018년도에 분양권으로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2억 중후반대에서 3억대로 올라가더니 최고가는 5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해서 3억 8천 5백 예전 가격으로 내려가는 상황이고 3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34평 B타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전에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3억 대에서 계속해서 분양권으로 거래가 되다가 최고가는 5억 2천 7백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거래도 마찬가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금액이 하락하고 있는데 최한은 3억 2천 5백으로 예전 분양권으로 거래되는 금액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래 자체는 3 3평에 a 타입과 b 타입이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 대부분 깡통 전세라고 말할 수 있죠 4억대 초반대 중반대까지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자의 금액이 2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이쯤에서 거래한 대부분 들은 깡통 전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로 55건의 매매가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조금 더 빠져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8평의 비타임 마찬가지 예전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다가 최고가는 4업대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계속해서 예전 가격으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두호 SK뷰 프로지오 1단지입니다. 세대수는 752세대, 괜찮은 세대수죠. 그리고 중공은 2020년 건축되었고, SK건설에서 건축하였습니다. 위치는 두호동 102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청수는 29층입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019년도에 분양권으로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졌죠. 2억 중후반대에서 3억대로 계속해서 가격을 상승하다가 최고가는 5억 4천 5백0 그리고 5,300까지 5천 거래가 되었는데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다시 금액은 3억 2천으로 예전 분양권 금액으로 내려받는 상황이고요. 전세 마찬가지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었는데 대부분 4억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상업 후반대에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이쯤에서 거래를 이루어졌는 것들은 대부분 깡통 전세일 수 있는 가망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30평 a타입 마찬가지 19년도에 분양권으로 엄청나게 거래가 이루어졌죠. 2억 중반대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면서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 4억 2500까지 거래가 되고 나서부터 일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는데요. 근자에는 2억 9천 7백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전세가 평균적으로 3억 중반대 대부분 거래가 되었고 근자에 거래되었는게 2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 고점에서 물려있는 3억 중반대의 전세가격들은 대부분 깡통일 수 있는 가망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현재 나와있는 매물들은 37개의 매물이 있는데 현 가격에서 더욱더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전세가가 1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되었죠. 전세 가격 또한 급상승, 급하락을 반복해서 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SK 브루지오 2단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년도에 2억대 거래됐던 아파트들이 5억 3천까지 엄청나게 가격이 급상승을 하다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 자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예전 가격 그대로 3억 3천까지 급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 또한 대부분 3억 후반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전세 대부분은 대부분 깡통 즉세가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도 27건이나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조금 더 내려가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래가 얼마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데 예전에 33평 B 같은 경우는 분양권으로 대부분 거래가 되고 나서는 실제 거래가 없는 상황이고 마찬가지 30평 A타입 같은 경우는 일부 거래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고 29평의 비타에 마찬가지 분양권 거래 이후 대부분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팔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 팔려고 내놔도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권으로 27건이 나와있는 상태를 보면 실제 팔려고 매물은 내놨는데 거래가 일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 자체가 대부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 어느정도 거래가 이루어져야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분양은 계속 쌓여 나가고 있고 거래는 완전 절벽으로 대부분 거래가 안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음은 포항자이 1567세대로 상당히 세대수가 많은 편이고 2018년 중공이 되었습니다. 건설사는 GS건설 위치는 남구 대장동의 1036번지 위치하고 있고 청수는 3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분양권 가격으로 2억 후반대에 거래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5억까지 가격이 오르고 최고가는 5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거래가 하락하면서 근자에는 2억 9천까지 예전 2019년도 가격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 34평의 A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권으로 예전에 2억 초반대 거래가 되더라, 되다가 최고가는 6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근자에는 3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전세가 엄청나게 많이 거래되었습니다. 대부분 갭투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세가액이 대부분 5억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깡통전세로 상당히 큰 피해를 볼수 있는 입장이고 현재 마지막에 거래되는 금액대 전세들도 마찬가지 3억 정도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위쪽에 5억대 대부분 4억 중후반대 거래됐는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위안, 위험한 입장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34평 비타에 마찬가지 예전 분양권으로 3억 초반대 거래가 되었지만 최고가는 6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근자에 3억 6천 5백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또한 마찬가지 5억대 지금 전세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4억 4천에 전세가 있는 분들도 있죠. 지금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전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매매로 아직 33건의 매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더욱더 하락할 수 있고 전세가 4억 5억대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빠져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다 거의 TV에 나오는 전세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금액대에 지금 대부분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효자풍림 아이원인데요 세대수는 583세대, 사용성인 중공은 12전에 중공되었고 건설사는 풍림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남구 효자동 579-1번지 위치하고 있고 32층으로 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2018년도에 2억 후반대에 거래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다가 최고가는 5억 4,900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현재 일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는데 근자에는 3억 4천 정도의 예전 가격으로 대부분 일부 돌아왔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는 1세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 입장에서 더욱더 하락이 되어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매매가 3억 4억 3억 4천대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가 지금 상당히 높은 금액에 대부분 전세가 거래가 되었어요. 4억 7천만원 4억, 7천만 4억 5천만원 그리고 4억 초반대 지금 거의 매매가격 한참 이상의 전세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겨우 이쯤 내려와야 3억 중후반대에 전세가격인데 그렇다면 대부분 여기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마찬가지 깡통전세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평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2억 후반대 거래가 되었는데요. 전세를 보게 되면 대부분 3억 중후반, 뭐 후반까지는 없어도 3억 중반에서 초반까지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근자의 22년 10월에 달 전세 금액이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3 4평 A타입 같은 경우는 3억 중반대 거래가 된 아파트에 지금 대부분 4억대 중후반대에 전세 거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 있는 분들은 빠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번 시간에는 포항을 확인해 봤는데 저번에 얘기 드린 것과 같이 포항 자체 지금 깡통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현 위치에서 대부분 바로바로 전세 정리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정말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볼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현재 영상을 보시는 호황의 전세 거주자분들은 나름대로 빠른 조치를 해야 되거나 매도자와 결정을 내려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포항을 확인해 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깡통전세들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